안녕하세요 허니블링 입니다 이번에는 한강 차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차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딱 한강뷰가 보이는 곳에 이렇게 차를 후진해서 이렇게 세워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야경을 또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강에서도 요즘 차박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이 일단 많이 없고 여기는 차를 세울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 바로 앞은 그래서 사진 찍기에도 좋고 뭔가 캠핑용품 놓기에도 좋고 또 이렇게 뒤에는 한강까지 보이니까 되게 포토스팟으로도 이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강 차박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짐을 모두 뺀 후에 이렇게 씌워줄 거예요. 그다음에는 제가 이 차박 텐트를 설치해보겠습니다. 여기다가. 짱 쉬워. <웃음> 그 다음에는 여기를 보여드릴게요. 자,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짱 쉽더라고요. 문을 열고, 여기 고리가 있어요, 고리가. 짱 쉽죠? 짱 쉽죠? 여기 밑에, 밑에. 이 밑에 거는 이렇게 바퀴. 이렇게 걸려. 그리고 여기. 밑에 보면 홈이 있는데 이 홈에다가 그냥 걸게만 하면 끝. 우와, 짱 쉬워. 아, 네. 그냥 <웃음> 이렇게 해보셔도 돼요. 파크닉입니다, 네. 파크닉. 파크닉. 파크닉? 어, 하크닉. 하크닉? 어 네. 피크닉이 아닌 파크닉? 네. 아, <웃음> 네. 네.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걸 원해서. 아, 정말요? 네. 저도 아, 앉아보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사진 찍어 드릴까요? 아, 앉아보니 있으요 됐어요. <웃음> 근데 진짜 편해요. 그렇죠. 편하죠, 진 어머니랑 아버지 되게 멋있으시다. <웃음> <웃음> 어머니가 홍보대사가 되셨어요. 내가 지금 앉아봤잖아. 차박이 아니고 캠핑. 이제 하이라이트죠. 이제 조명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너무 예뻐요. 이렇게 조명을 설치했는데 아직은 안 어두워가지고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따 저녁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에 따뜻해요 진짜 차 안이 엄청 따뜻해요 이래서 차방을 하는구나 진짜 이게 차 안에 히터 틀어 놓고 여기 그것도 있거든요 방충망도 이걸 해놓으면 겨울에도 너무 따뜻하게 좋을 것 같아요 승아씨 응. 너무 좋네요 거기 앉아있어 앉아있어 안녕해 카메라 보고 Hey! 네 오늘은 이렇게 한강 차박까지 찍어봤는데요 진짜 한강은 역시나 한강이다 그리고 야경은 또 역시나 야경이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감성 캠핑 용품을 한강 와서 하니까 진짜 더 배로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한강 브이로그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반응이 좋다면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차박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you